안녕하세요 마카롱 여러분 네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큰일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와 진짜 운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지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 화각이 다르고 화질이 좀 다르죠 왜냐면 지금 제 카메라가 아파요 어. 갑자기 카메라가 꺼지더니 더 이상 켜지지가 않아요 제가 카메라 배터리를 두세 개 갈아 껴놓고 그리고 전원도 계속 껐다 켰다 해봤는데 절대 안 켜지는 거예요 와, 예전 초창기 때 썼던 액션캠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더니 컴퓨터까지 만가졌어요 지금 카메라도 안 켜지죠? 컴퓨터도 안 켜지죠? 사람 돌아버려요 진짜 아 열받아 살면서 처음 빼봤는데 모이래 뭐 복잡해. 이거 파워 빼고 싶은데 있어요. 와 진짜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어우 더워. 어우 더워 더워 더워. 와 이거 화각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다 보이죠 우리 집이. 예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런닝맨에서 액션캠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걸 합니다. 그러면 뭐해? 제가 지금 카메라하고 컴퓨터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영상을 오늘 찍어야 되는 이유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제가 지금 몇달 동안 일주일에 영상 두개 이상씩 업로드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두개 이상 업로드하지 않으면 제 영상의 노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제 영상 퍼져나가는 게 굉장히 빈도가 줄어들어요 조회수가 확실히 팍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상을 두개 이상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고난에 빠져있어요 근데 지금 영상 찍을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찍어서 지금 컴퓨터에 저장해놨는데 지금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뭘 찍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제가 예전에 이거 턱 시술한 거 기억나시나요? Nope.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전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쉬, 쉬, 쉬.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전거 타고 하다가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를 이제 잡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대로 남떨어지에 떨어지려고 하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한몇번 정도 해야 되나요? 일단 6회 정도 바로 6회를 6회. 받아보시는 음. 게 좋을 거 같고요 아픈가요? 음. 따끔따끔 하시는 음. 정 너무 아프거나 막 그러진 않고 어... 한 4살짜리, 5살짜리 어린 애기들도 네. 받을 수는 있는 의문이시죠? 있는 아, 왜냐면 제가 거의 4살 수준으로 좀 민감하거든요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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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영상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흉터가 좀 깊었어요. 제거 영상을 유심히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막 턱하고 이쪽이 신경이 써여가지고, 턱도 막 계속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막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눈치 못 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자신있게 할수 있어요. 물론 아직 시술이 완벽히 끝난 건 아니고,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 예전이랑 좀 달라졌을 거예요. 네, 여기가 좀 깊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빨간 기는 조금 남기는 했어요 그래도 지금 되게 평평해졌거든요 이거 붉은 기만 없어지면 거의 다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는 솔직히 아직도 조금 남았어요 이쪽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지금 평평하게 올라왔고 여기 부분은 아직도 살짝 파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좀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생겼고 머리카락으로 뭐 괜히 이렇게 가릴 필요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편해졌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몸에 흉터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어디서 시술했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는 좀못 알려드려요. 요즘에 막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러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정도 뭐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음 지금 영상 촬영하는데 카메라고 컴퓨터가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트북을 써가지고 편집을 하긴 할 건데 편집도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음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물론 저부터 조심을 하고 여러분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무튼 제가 중화권 이슈라든지 브이로그라든지 뭐라도 찍어서 영상 업로드할 테니까 여러분은 잘 봐주시면 되세요 오늘 영상이 솔직히 뭐 재밌고 그런 거는 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또 갑자기 안 올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든 이렇게 영상 하나 올린 거니 어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결론은 저는 유튜브 영원히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